촬영님과 제이슨 감독님 두 분이서 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뭘또 네. 초장부터 게임이야? 아. 자, 오늘 이어폰 두 개를 들어보실 건데요. 하나씩 들어보시고 안 들을 건데? 어, <웃음> 안 들을 거라. 두개 동시에 이렇게 들으면 안 되나요? 집에 가 <웃음> 아무런 정보 없이 소리만 듣고 이 이어폰의 가격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아 너무 광범이 안 돼. 너무 광범이 안 돼. 그래도 뭐 가격. 뭐 가까이 음... 거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가까이 음. 거뭐 가격 아. 한번 도전해보겠지 도전! 네 도전. 그래서 일단 더 가까운 아, 가격을 어. 말씀하신 분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긴 분이 진 사람에게 빵을 선물해 주는 걸로 아, 아니 빵을 그걸 빵을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웃음> 형 근데 <웃음> 왜너는 왜 거기가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웃음> 아형 근데 어. 제 딱밤 맞으면 귀안 들릴 텐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딱밤은 이마에다 떠오르는... 네 맞는 거 아니야? 너 귀에다가? 해? 아니 이게 귀에 여기 여기 딱 맞으면 충격파 어. 때문에 귀 고막이 터진다는 설이 있어. 장풍 소리야? 귀가 안들릴텐데 파동권이냐 그래?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는 도구 같은 느낌이고. 뭐 언제 안다는 적도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어, 네. 일단은 하얀색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 누가 먼저 들을까요? 저부터? 자 그래서 먼저 그 하얀색 이어폰으로 들어보실 레퍼런스는 그린데이의 미트미 온더루프 네라고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정보 진짜, 없이.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일단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많고 빨리 들어 <웃음> <웃음> 아 이걸로 가격을 이걸로 가격, 가격을 알기가 참 어려 울것 같은데요. 제이슨 감독이 이길일것 같아. 음. 아니 또 현승 형이 초기 좋단 말이야. 저는 가격 올리기 힘든 거죠. 네,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삼천 원? 삼천 원? 3, 000원? 3 000원? 네. 이게 혹시 여기 있는 솜이 네. 이 솜이 여기 원래 안에 제공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공되 그러면 가격이 좀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단점이 에러 네. <웃음> 보기가 참 힘들어서 아. 저는. 1만원 아래로. 찍으시죠. 9만 8천원. 9만 8천원. 9만 8천원. 3천원도 많이 쓴것 같은데? 내 귀에 쏙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가격이 너무 다른데. 어. 차액으로 따지자면. 어. 내 다른 모습. 어. 얼마야? 2만원. 아. 야 2만원 이거 누가 사. 인터넷 최저가로 19,000원. 아, 이거 왜? 누가 사 2만원에. 별로, 별로예요? 별른데? 다음 거 갑시다.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갑시다. 다음 이어폰의 추천곡은 데뷔브 캐터의 플레임스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 어 그거는 요즘 이어폰이 이게 문제. 어, 그 까만색 케이블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에 되게 조그맣게 적혀 있어. 아, 네. 일단 요거는 이제 인이어 형식이니까 좀더 가격이 들어가겠죠.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몰라. 나 이것도 사비까지만 들어볼게요. 아, 시끄럽겠네. 이번에는 메탈형님이 먼저 말하는거듣듣내내해해야어어시탈형은왜 이렇게 하동시탈형탈형은 음악 감상 너무 재은게하신다게 하면 배탈형은 왜 이렇게 하면 배까형은왜 이렇게 하면 배탈게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 게 하면 아, 이렇게 시간 드려보세요. 아, 이걸 무조건 내가 이, 한 대씩 주고 받아야 되요 네.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2만 8천 원. 8, 2만 원이랑 네. 얼마? 9만 8천 원. 9만 8천 원. <웃음> 한번더 하자. 이겼다! 한번 더. 이겼다! 어한번 <웃음> 찬스 더 드릴까요? 아, 아이, 왜 이래. 네, 한 번만 더, 더 주세요. 야, 한 야, 나짬짝 놀이 위야. 형 2만, 형 2만 원이시죠. 음, 음, 그러면, 음. 그러면, 저는. 하나, 둘, 셋. 3만 5천 원. 삼만 오천 원. 자, 괜찮 <Okay>. 얼마야? 승자는 제이슨 정도. 형 오! 이제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천원짜리 품격과 삼0 0천 원. 홀. 천원 차이. 야, 이건 빼광이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형님 메탈 형님의 가격을 듣고 했으니까 어. 조금 하면 그래요, 그러면 네. 한마한마한대 맞는 거. 오, 어, 나만 한대 맞는 거.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혹시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 거있나요 없어 그냥 서로 때리고 말아. <웃음> <웃음> 요, 요거 하나 꺼내야겠다 네, 네. 기다려봐 네. 아, 아, 아 그.. 와 진짜 위험했다 방어했다 <웃음> 원래 35,000원 정도 할라 그랬는데 왠지 한 수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웃음> 2만원으로 불렀건만 자 요거 와 이거 귀지가 장난이 아닌데 <웃음> 아 귀지가 서비스로 <웃음> 되어있는가? <웃음> <오>. 번들귀지야? <웃음> 이거는 일단 그 비싼 것 같은 느낌확 들어요 무거워 네, d k 채널에서 나왔었고 음. 이게 되게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귓밥을 준다 아니 리뷰하시지 말라고 아, 뭐. <웃음> 내 자리야 인마 형 <웃음> 위험한데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어 일단 에이핑크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저는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이어폰이 아니라서 <웃음> 아 이어폰이 약간 내.. 어 이, 이.. 이런 거 보기 보기 없음이 이런 거 보기 없음이 잠깐만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야 <웃음> 이거 좋은데? 자 몇살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웃음> 하나, 둘, 셋 30만원 30만원 30만원? 오... 대박인데? 저는 그러면 좀 머리를 써서 15만원 하겠습니다 <웃음> 기회 한번더 드릴까요? 아니요 아, 30만원 3 30만 0 기회를 한번더 주신다면? 9만 8천원 한번더 할까? 9만 8천원? 하... 18만 9천원 너무 어렵다 자, 일단 승자는 가격을 얘기할까? 네, 가격을 가격. 얘기해요. 가격은 179만 원. 빵. 와 너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나요? <웃음> 179만 원. 179만 원요? 이 알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래 안 맞고 끝나는 겁니까? 아, 야너왜 얘기를 해가지고? 아, 봐봐, 봐봐. 맞아요, 두 대랑 한한 한 대니까 네. 한대 까고 한 내가 한대 내가 형이 한 대, 어, 내가 내가 한대깰 걸로 하자. 어때? 아, <웃음> 아 아니에요, 형. <웃음> 한 대씩 주 박도 제가 한대더 맞는 게 낫지. 야너왜 이렇게서 유재석 이렇게 방송에 욕심을 들여. 두 분이니까 먼저 받겠습니다. 와야 그냥 한 대씩 까지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어. <웃음> 야, 준비하시고 비호가면. 아 이제 또. 어우두다 때린 거 같은데. 두딱 <웃음> <웃음> 소리 그치? 나는데. 어. 어. 어. 어나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형저비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조금만 한 아, 50% 이게 <웃음> 소리 없이 가니다 여러분 야야야형귀 <웃음> 어. 괜찮아요? <웃음> <입세요>? 아귀 <웃음> 괜찮은데? 야, 야. <웃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야 대박 야 마지막 야, 한 대는 야 감정을 남았어 야, 너 대박 <웃음> 어, 내가 나 <웃음> <내가, 웃음> 어, 아까 뭐 타격음이 <웃음> 자이두 제품 다. 수월우 제품이고요. 네. 네, 수월우 안그래도 요청 되게 많으셨었죠. 아 음. 이거 무슨 연구인줄 알았어. 아그죠 화장품 케이스처럼 음. 네. 생겼죠. 음. 네. 이 수월우 제품들이 그 되게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그전 라인업이 되게 뛰어난 완성도를 음. 가졌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 회사의 대표님께서 네. 엄청난 또 덕심을 자랑하고 이어폰 이름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로유키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일본어야? 그러니까. 수월우는 중국 회사인데. 그 다음에 아까 들려드렸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 네. 스페이스쉽 음, 네. 우주가 제... 있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열어보면 패키지가 굉장히 독특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애니가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이 회사의 디자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애니메이션 그림들이 같이 들어있죠. 네. 이 대표님께서 이런 애니메이션 쪽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데다가 음, 음. 이어폰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네. 직접 개발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신대요. 공장에서 이렇게 막 찍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음. 핸드메이드나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 이거 핸드메이드로 한다고요? 전 과정은 아닌데 꼭 중요한 과정들은 대부분 핸드메이드로 박스에 담고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 어, 그렇지. 이어폰은 공장에서 찍고, 그렇지. 박스에 담고 음, 배송은 음, 직접 간다. 팔아야 되니까 어, 들고 간다. 어, 그렇지 그럼. <웃음> 일단 이두 제품 들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특히 이제 시로유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평을 하셨는데. 일단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네. 오픈형은 사실 귀 음. 모양이랑 안 맞으면. 음. 이게 뭐 소리가 뭐다 세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제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음. 오픈형 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 어렸을 때 이어폰 같은 거 들으면 네. 일단 볼륨 올리는 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아, 세게. 어, 세게. 음. 시끄럽게. 아, 네. 메탈의 폰이 불타고 있었구나. 아이, 그 때리나요? <웃음> 네. 지금 이제 시로유키 같은 경우는 음. 본점 네. 프로듀서 DK 채널에서도 음. 상세한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음.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스페이스십. 사실 이제 커널형 이어폰의 엔트리급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가격이 36,000원이라는 음. 게 나는 정말 괜찮아요. 놀랍더라고요. <웃음> 네. 가격 괜찮은데? 어, 36,000원 괜찮은데? 그쵸. 네. 지금까지 저희도 뭐 각종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음, 음, 음, 음. 이게 가성비 짱이다, 짱이다, 짱이다 음, 해왔는데 음. 야, 요걸 들어보고 음... 36,000원에 이런 가성비,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거는 4kg 때 이렇게 약간 하이미드 쪽에 네네. 약간 쏘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아... 저는 조금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요. 고만 배고 참 좋을 텐데. 제가 수어로 음... 고가 라인업들도 좀 음, 들어봤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수어로 고가 라인업들도 마찬가지로 음, 음, 음, 음. 약간 그 하이미드 때 음. 부스트가 살짝 있어요. 음, 음. 어,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그 보컬의 선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음. 더 더해주고 해서 음. 그 수어로 이어폰의 약간 특색 있는 사운드? 음, 음, 음, 네, 그런 걸로 이제 포지셔닝이된것 같아요. 수어로 제품들을 이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나 아, 이제 엔트리급에서 36,000원이면. 네. 야, 이거 장난 아니죠. 네. 저, 이게, 네이밍 센스가 쩌는 게이 디자인을 보고, 와, 네.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웃음> 우주선이었어. 어, 이름이 스페이스십이고, 음.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철학도 좀 있어요 소호로가 항상 어떻게 알죠? 그 제품을 보면 느껴지는 그 기분이 영감들 이을왜 그렇게 찍어 싣을 찍고아나욕 <웃음> <웃음> <웃음> 나올 뻔했어 욕 <웃음> 나올 <웃음> <나 웃음> <날 웃음> 뻔했어 그리고 이제 노즐 와, 부... 진짜 아, 작다 음, 노즐 부분 보면 여기 음. 이제 자세히 보면 노즐에 지금 여기 철망으로 돼 있잖아요 음. 안에 직조물로 한번더 어. 많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이중 음. 필터인 거죠. 사실 36,000원 치고 이런 디테일이 좀 힘든데 <웃음> <웃음> 36,000원 치고 좀 보기 드문 디테일인데 네. <웃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잘 보시면 자, 요, 요 마감 좀잘 보시겠어요? 놓아놨나? <웃음>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제 마감이 네. 그렇게 깔끔하진 음, 않아 <웃음> 네, 요런 데서. 못볼줄 알았지. 어, 살짝 티가 나기는 하고, 음. 그 다음에 요 이음새가 약간 내구성이 안 좋다라는 부, 평은 있어요. 불안불안 할것 같은데, 이게 음. 직각이라. 네, 네 조금 불안불안 하더라. 음. 네, 좀 고장이 좀 나는 편이더라라는 얘기가 좀 돌기는 해요. 전체가, 전체가 메탈이니까. 네. 네. 되게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쵸. 음. 네. 그니까 지금 3 6 0 0 0원에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도 이렇게 딱 보면 되게 튼튼해 보여요. 음. 네. 근데 다만, 케이블과 이 유닛 간에 음. 이렇게 결착되는 부분이 조금 음. 약해 보인다라는 음. 거.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내구성이 안 좋다라는 음. 얘기가 조금 있다라는 게 음. 이제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가성비로는, 음. 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추천곡을 처음에 드린 이유가 네. 좀 음. 있는데, 시로유키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음이나 고음부나 이런 데서 조금 네. 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댄서블한 곡들이나 해상도가 좀 높게 필요한 곡들은 음. 사실 시로유키로 들었을 때 되게 안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밴드 음악이라던가 뭐 살짝 어쿠스틱한 음악이라던가 음음. 이런 부분들이 오픈형으로 들었을 때 이게 조금 더 신나게 들린다거나 그런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분 좋게 들리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로유키에서는 제가 그린데이 곡을 추천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형 이어폰인데 제가 듣기에는 36,000원 치고도 해상도가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데이비케타곡 중에서도 플레임스를 좀 선택한 이유가 그 곡이 좀 굉장히 해상도나 이런 표현이 공간 표현이 되게 좀 넓어요. 음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음음. 해가지고 제가 추천곡을 그렇게 드렸고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 슈에 실리콘 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리콘 팁도 사실 재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싸구려 실리콘 팁 느낌은 아닌데 이거 대신에 퐁 팁을 한번 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쉽을 들을 때 전체적인 해상도도 좋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약간 이또 커널형 이어폰이니까 음, 음. 저음부에서 이렇게 욱욱하는 음, 음, 음. 그 기분이 가좀 느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폼팁을 끼고 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니까그 아까 4 k g 때 이런 것도 약간 마스킹 되는데요 아네 그런 것도 음, 살짝 마스킹 되고 음. 그 다음에 그 저음부나 이 베이스 형태가 이렇게 확 넓어지니까 네. 훨씬 더 음장감이나 이런 것도 음.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폼팁을 끼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괜찮네요 네네 네. 그래서 36,000원에 이 컴플라이 폼팁을 끼면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나 <웃음> 저는 이제 수어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하셨었고 네. 그래서 지금 수어루 제품들을 많이 이제 접해보고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 어, 확실히 그 고가 라인업들 뭐 A8이나 음. 이런 제품들에서는 아, 너무 너무 훌륭한 사운드였고 음.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정전형 이어폰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네 플래그십 이어폰으로 정전형 이어폰도 출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데 완전 궁금하다. 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음. 저에게 리뷰를 주시면. <웃음> <웃음> 저희가 꼭 리뷰하고 싶습니다 <웃음> 저가형 제품군까지 이렇게 좀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는 음. 사실 예상을 잘 못했어요 음. 그리고 사실 뭐 2만원 3만원에 이렇게 던지는 이어폰들이 네. 사실 미끼 상품이라고 하기에도 그냥 음, 음, 뭐 음. 사은품처럼 주고 음. 그냥 막 던지는 이어폰들이니까 네. 그렇게 좀 신경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음. 어, 이번에 들어보니까 아 이게 이름 있고 사람들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회사는 좀 다르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아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음. 편의점에 빡! 이상한 거 갖다 놓지 말고 요런 아, 게 이런 게 거, 있었어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요 네. 진짜 괜찮다. 가격도 지금 적당하잖아요 네, 괜찮다. 아, 네. 자. 오늘 방송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듀서> <듀서> 체험 한번 해볼까? 진짜요 형? 어, 진짜? 제이슨 네. 난 가족이 있어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이제 현승이 형 빼린 것만큼 <웃음> 어! 어! 어! <웃음> 난 모르겠다. <웃음> <웃음> 난 도망가야겠다. <너만> 그냥 <웃음> 밥좀 해요. <웃음> 너이 새끼 로와봐 <웃음>